이로 아주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빼꼼. 음. 아 근데 저기 뚫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하 6,000, 6,600, 6,590인데 뭐 6,600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6,600. 그래서 6,600이 진짜 어마어마한 어, 저항 구간이 지금은 어,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저 이번 주, 저번 주 내내 계속 캔들이 저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 받고 있죠. 네. 어,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주목이기 때문에 아직 종가 마감은 안했죠 종가 마감은 아니는데 일단은 후행 스팬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꼬리 달고 또 내려가면은 여기도 다시 후행 스팬이 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후행 스팬이 뭐였어요? 후행 스팬이라는 게. 후행 스팬이라는 거는 현재 이 캔들의 종가를 어, 일목 기본 수치일의 가장 중요한 수치인 26개봉 뒤로 옮겨 놓은게 후행스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이 어, 후행스팬이 어, 결국에는 종가마감 이번주 주봉캔들의 종가마감이 6,600불 위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림이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림이 어, 그렇게 그려질 수 있다 어, 그래서 주봉차트로만 보면 은뭐 아직까지는 조금은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 캔들 모양새 자체가 좋긴 하네요. 네. 쭉쭉, 쭉쭉 밀어 올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와중에, 어, 그쵸.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우세해. 음. 왜냐면은, 여기가, 보자. 아. 6, 7,100불. 어, 아직까지는 7,100불을 못 넘었어요. 7,100불은, 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가격이죠. 26개봉 사이에, 어,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 그러면은 지금은 요 구간 동안에 강력한 하락 추세가 어, 우위에 점에 있다고 볼수 있고 그 하락 추세의 중심 자, 요 구간 동안의 중심 지점 0. 피보나치 비율로는 0.5선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0.5, 절반이라는 가격은 어, 해당 가격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요 영역에 따라서 강세장과 약세장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7100불 위에 있으면 강세장이고요 어, 당연히 그 밑에 있으면 약세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약세장인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의 기준이 되는 요지점 요지점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강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아직까지 그 중심지점인 7100불에 가기 전까지 6600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작용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봉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약세장입니다 아, 일봉차트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웃음> 자 일봉 차트에서 저 빨간색 선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일목균형표의 개선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 넘고 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도 같이 넘었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지금은 주봉 차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누는 그 중간 지점인 7,100 불을 넘지 못했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어, 한번 넘어섰습니다. 한번 넘어섰어요. 자. 지금은 이 기준선이라고 하는 빨간색선 기준선 요거 요거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은 우리가 이 시간론에서 계속 26 1 7 9 7 7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든 일목균형 해석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6이라는 거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할수 있는 그숫자의 중간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캔들부터 26개봉 뒤 그러니까 후행스 팬이 2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후행스팬은 현재 가격이 26개봉 뒤로 옮겨놓은 거니까, 요 기간이 26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 기준, 기준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은, 아,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기준선은 어, 요 구간 동안의 추세. 어, 요 구간 동안에 박스라고 하면은 중간 가격. 그렇죠요 기간 동안의 추세. 전환선은? 전환선은 여기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고 9입니다. 9, 17, 26 중에서 가장 짧은 숫자인 9.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죠 여기에서의 추세 중심.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웃음> 기준선은 26개 추세 중심. 자, 전환선은 9홉개 추세 중심. 자, 26개봉 동안의 추세 중심은 중기 추세죠. 중기 추세 중기 추세 아홉 개봉은 단기 추세죠. 자 그러면 그 단기 추세의 중심이 지금 중기 추세의 중심을 어떻게 했나 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단기 추세의 중심이 중기 추세의 중심을 뚫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병, 이평선 개념으로 보면 은이평선 개념으로 보면 은 골든크로스죠. 이평간의 골든크로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지금같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어, 골든크로스를 만든 형태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력호전. 영린 아닙니다. 이력호전이죠. 여기서 <웃음> 어, 역, 역, 이 역자만 기억나셨나보네. 이력호전이라고 합니다. 이력호전. 그래서 이력호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어, 지금의 일봉상에서 추세가 한 번, 어, 꺾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 그 반대 상황은 1억 역전이라고 하죠. 1억 역전현상, 형역전호전현상 <웃음> 역전현상은 전환선이 중기추세보다 꺾였을 때 그러니까 요긴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는 단, 단기추세가 꺾였어요. 고그 지점이 이제 어, 9,700불 깨지면서 역전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꺾이면서 어, 지금은 급격하게 떨어진 요 하락추세가 1억 역, 호전현상이 만들어지면서 한 번은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에서는 추세가 한번 꺾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여기서도 역전현상 이후에 호전이 나오면은 추세가 상승추세로 꺾였죠 여기서도 역전 나오면서 하락추세에서 지금은 호전 나오면서 꺾였습니다 <웃음> 그래서 당분간은 저 반등세를 이어갈,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6,000 6,300불? 6,200불에서 6,300불? 저 위에서는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618 되돌림 1.618 연장 비율 이렇게 ABCD 패턴으로도 지금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움직임에서도 이런 식으로 6,600 지지받고 한번더 오르더라도 6,800 6,800 이 어, 자리에서는 떨어지는 가능성, 떨어지는 가능성. 그래서 당분간은 이 채널 안에서 조금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기 채널 움직임. 맨날 요 예상 움직임대로 간 적이 없죠. 그래도 한번 그려놓겠습니다. 여기서 ABCD 패턴 목표값 뭐 저항 받고 이전 전구점 여기 여기 이 자리 저항 받고 다시 한번 채널 하단으로 떨어지는 움직임. 그러면은 여기가 6,600불이죠 다시 6,600에서 지지를 받는 가능성? 아 요거처럼 또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막 한번 오버슈팅 나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채널을 다시 지키는 거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좀 가격에 대한 갭이 있네요 가격이 한 200불 정도의 갭이 있어요 바로 빠지는 거랑 뭐그좀 행보하다가 지키는 척하다가 빠지는 거.